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답게 살라고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이들이에요 성도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가치들에 있고 없음에 의해 이렇게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무려주면 하나님이 그걸 도리어 채워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그거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가 진짜 귀가 뚫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 동안에 옛 사람을 벗고, 벗고, 벗고 또 벗다가 결국은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는 계속 죽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에게 인생과 역사를 허락한 거라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진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귀신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 경향, 성향, 집착, 중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 살려내시기 위해 여러분 삶속에 죽음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증상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작은 죽음들 행복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세요.